오늘 멋있네. 김민수씨입니다. 와 안녕하세요. 아이브리 프로 매니피시크 어,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김민수라고 합니다. 멋있다. 와아, 감사합니다. 카툰 캐릭터 같아요. 유, 카툰 캐릭터. 저 영어를 못해가지다 아, <웃음> 만화에서 나오는 그뭐 원피스, 원피스 그 뭐야, 몸매. 음. 아니, 뭐, 요새, 뭐, 준비하시면 되어 있습니까? 예, 네, 저 이제, 5월 21일 날, 이제, 뉴욕에 열리는, 이제, 뉴욕 프로쇼. 그럼 같이 나가요? 아상가비 형이랑? 네 네, 같은 데 해주세요 아 어... 성혜봐! 일단 그 가슴 운동 같은 경우는 예. 저는 좀 비교적 다른 부위에 비해서 시간을 좀 짧게 가져가는 편이에요 어 다른 부위에 비해서 조금 빨리 지치는 경향이 그래서 네. 차라리 좀 짧고 굵게 그림이 네. 너무 넓어지면 어쩔 수 없이 전면 생각근이 되게 많아져서 어... 살짝 좁게 내려 놓는 위치는 나 07점이에요 살짝 안을게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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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. 아, 얼마만춥게져 제가 원래 춥게 잡지 않게. 근데 보통 춥게 잡았을 때 삼두기 많아지는 분들의 특징은 이 흉골이라고 하는 가슴을 미는 순간 이렇게 들어 올려야 되는데 음 이걸 못하고 얘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미니까 삼두가 뜨는 거예요. 그리고 호흡을 쭉 들어 올려서 어, 가슴을 쫙 끌어 올려야 돼요. 음 오, 이런 식으로. 그렇게 하면 알아서 가슴에 쭉 그렇지. 음 이거를 만약에 모르시는 분은 그냥 서서 들고 하나. 이 연습을 많이 하시면 가슴그 느낌 잡는데 돈이 많이 주실거예요여쭉 아홉, 하나만 더그 아홉, 하나 더둘 백인만 해볼요네면 일곱, 끝까지 안돼 안돼 끝까지 밀야 돼, 하나만 더 아유. 가슴으로 어깨 누르면서 가슴으로 으아아아아아아 <웃음> 진짜 좋으신거 <거예요>. 이게요? 네야 <웃음> 이거 도야 <봐봐. 웃음> 여기가 미쳤다 와, 와. 너, 너는 뭐 있냐? <웃음> 저게 좋겠네 야야 <웃음> 야, 나이다 Let's go. Up. Nice and easy. Nice and easy, baby. Let's go. Come on. 여 o good. Ah, g o 두개 y o d g o o o 와 어, 진짜 근데 멋있다 남자가 남자 좋아하면 안 되냐? 맨날 응. 좋아할 수 있잖아 우와 죽인다 아, 진짜 아, 남자 흉근이 쫙 모여지는 거 아, 보이네 멋있어, 멋있어. 어, 언제 저렇게 되지? 팔꿈치를 쭉 세워서 반대로 가슴은 호흡으로 횡격막 끌어올리고 얘는 드은 눌러주면서 끌어요 그래야 안쪽까지 아스아씨는 <목소리> 어떤 네. 분이랑 좀 친해서 같이 운동을 많이 하시니까아 저는 근데 생각보다 제가 또 성격이 내, 완전 아싸구나 내 성격이고 아, 뭔가 혼자만의 또 그런 걸또 좋아해가지고 그나마 이제 그 황철순 선생님이랑 아. 같이 운동을 아니, 하고 아니 맨날 황철순님은 누구나 다운동 같이 하는거야 아, 그 <웃음> 저희들의 어떻게 보면 어.. 동경 대상? 음.. 둘 모델? 네. 지금 팔꿈치가 네. 이렇게 벗겨 있어야 돼. 아 오케이. 오케이. 주먹을 손은 이렇게 누른 분. 음, 그조좀만더 밑에, 아래쪽. 이거 좋다, 이거 오케이. 좋다. 아래로 눌러둔과 동시에 가슴 쭉 끌어올려야 돼. 음. 와 이거 너무 아프다. 오케이. 가슴 쭉들어주 단속. 넷. 와, 잘한다. 눌러두면 서. 일곱. 아, 뭐. 일곱. 야, 와, 느낌 so good. I hope. Yoda, come on. I'm s o r r 어깨가 비교적 도 전면 생각이 붙어 네. 해가지고 측면이 좀잘 발달되어 있고 와. 가슴 볼륨만 조금 키워주시면. 이거 어떻게 키워? 어, 부우키고 싶다. 그러니까, 그러니까 보니까 살짝 전면을 조금 많이 개입을 좀 시켜요. 플라이 할 때. 아, 지치면 그래요. 어. 지 어. 어깨가 이렇게, 나, 이렇게 나와. 네. 이렇게 끌고 오거든 얘가 뒤로 살짝 패킹해서 잡아놓은 상태에서 잡으면. 이렇게 끌고 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버리면 바로 얘를 쓰거든요. 보통 이제 딥스를 할 때, 얘를 이렇게 들면서, 이 흉각을 말아놓고 할 거예요. 아, 말아놓고, 말아놓고 끝까지 푸쉬를 할 거예요. 음. 이때 이 상황골이 살짝 내외전 시켜서 안쪽으로 꽉 짜주는 거 맞으면? 네, 그쵸, 오케이. 네. <웃음> 이등 면적이 패드에 다 붙어있어야 돼 허리 아치 만들지 마시고 복부를 아, 그래. 살짝 그런 차를 살짝 짜서 복구 잡아놓고 그렇지 숨추도 세워놓고 그대로 끝까지 푸시꽉꽉 꽉. 그치 스키지 꿀리 그대로 꽉 그렇지 완전히 전거근까지는 같이 눌러버린다니까 그렇지 쭉다 같이 복부는 계속 잡고 있어야 되고 쭉 그렇지 다섯. 다섯. 아우, 여섯 s s 넷 r y 넷 s s 자 두개 넷 s sir. Yes, sir. Yes, sir. Yes, sir. Yes, sir. y 어, 뭐 지금은 좀 인클라인보다 제가 살짝 좀 낮은 각도에서 설정을 했어요 제가 왜좀 낮게 설정했냐면 이게 어깨가 좀 라운드로 좀 말려있는 라운드 숄더 있으신 분들은 그럼 비교적 이 45도보다 조금 낮춘 각도로 해주시는 게 어깨 전면의 개입이 덜해요 그럼 내발좀 낮게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제가 좀 낮게 설정을 한 거고 근데 라운드가 없으신 분들은 45도로 하셔도 무관합니다 어 플랫은 팔꿈치가 살짝 눌려서 밀어준다고 치면, 잉클라인은 팔꿈치가 눌리는 게 아니라, 하을 바깥으로 더 빼줘서, 이런 식으로 가야, 이, 이 윗가슴, 여기 쪽에 자극이 남는 거예요. 잉클라인은 열어서, 이쪽 하나, 두개 더. 으이. 스키시 할 필요 없이 그냥 가슴만 늘, 얘를 들어줌과 동시에 후후 후. 가슴이 들리려면 뒤에서 봤을 었때 등이 견갑이 하강이 돼야 돼요 하강 하강 하강 그렇게 들어주면서 툭 그냥 툭툭 툭 던져주듯이 아아 아아 아아 일곱 아아 여섯 아아 열 네. 멋있는 분과 정말 맛있는 운동 했는데 너무 빡세게 해요. 약간 좀 처음에 무서웠다니까. 백신 밖에서 막안 되는 거 시킨다고. 본인 특전사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<웃음> 유튜브에서만 배운 말하는 들 실제로 뵙게 돼서 되게 영광스러운 시간이었고, 또 제가 뭐 많이 어 알려드리고, 알려드리는데 너무 많이 배웠어요. 아, 그럼 다행입니다. 최종재밌었어요 좀 재미있게 최대한 운동을 했고 또 제가 다음에 또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다음에 또뭐 도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 정도 강도로 하는 다음에 더 강도가 세 않나요? 아 그런 거 같아요. 허리가 진짜 가는 시요